필러 부작용 책의 저자 고익수입니다 제가 유가종을 많이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선생님들이 유가종 제거에 사용하는 기구가 레이저를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그 레이저 자체가 그 지방 얼굴에 지방을 녹이는 정도의 파장에 특화된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종과는 맞지 않습니다 육아종은 되게 딱딱하거나 아니면 구형을 이루거나 돌같이 전체적으로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방조직에 맞는 파장을 가진 레이저로는 힘듭니다 또한 그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곳이 있는데 신경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미간, 미간에 필러를 많이 넣어서 여기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눈 밑에도 여기 신경이 많습니다. 특히 앞쪽은 누선이라 그래서 눈물선, 눈물이 나면 그것이 이렇게 그코 쪽으로 하는 눈물관이 있어요. 거기 부분에다가 레이저를 쏘게 되면 여기에 누관도 날아갈 수 있고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왜냐면 안에 관만 넣는 게 아니라 관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그 에너지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레이저로 그 육아종 제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 중요한 구조물, 누수, 누광 같은 것이 지나가는 곳에도 필러들을 많이 넣습니다. 눈 밑을 하는데 앞쪽은 레이저로 되는데 여기, 여기 안쪽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아예 하시면 안 되죠. 여기만 바깥쪽만 좀 하고 안쪽을 안한다 그러면 더욱더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애초에 필러 육아종 필러로 생긴 육아종의 제거는 레이저 같은 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세심하게 캐뉼라로 일일이 조금씩 부숴내서 정확하게 빼내고 그리고 이사, 레이저같이 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장인같이 조금씩 갈가내서 빼내고 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녹이는 주사 다시 놓고 이런 방식으로 아주 공방 같은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필러 유가종 제거지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가종 제거에 캐뉼라를 사용해서 이곳과 이곳에서 아직까지는 신경 손상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캐뉼라로할수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